서해의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뭔지 아시나요? 여깁 중봉, 3절 여깁 기억나세요? 이건 우리 채널에 일찍이 올려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세요. 중봉, 이것도 올려두었죠? 기술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참 중요한 것이니까요. 오늘 그 마지막 3절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삼절할 때의 삼은 석삼자죠. 절은 세 가지 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 마디이기 때문에 마디절이기도 하고요. 가는 동작에서 끊는 것이므로 끊을 절자도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꺾을 때도 쓰이기 때문에 꺾을 절자도 포함되는 것이죠. 삼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획 속에서 두번 절함으로써 세 마디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왜한 획을 굳이 세 번에 나눠서 쓰는 걸까요? 3절에 대한 예선인들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죠. 매번 하나의 팔을 쓸때 항상 세번 붓을 꺾어야 한다. 심용묵이라는 분께서 이 말을 좀더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책은 버팅이고 펼쳐내는 뜻이며 또한 파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그것에 구부려 꺾어 흘러가는 자태가 있음을 취한 말이다. 새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날획이라 부르는데 이는 세번 붓을 지나게 해서 형성한 것이므로 일파삼들이란 말이 있게 되었다. 알듯 모를 듯 아직은 좀 어렵죠? 제가 더 풀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서해에서 이런 획이 있습니다. 익숙하시죠? 예서에서도 있고 해서에도 있습니다. 이걸 파임이라고 하고 파책이라고도 하며 한자로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파라는 것은 대체 뭘까요? 파도파자입니다. 직선이 아니고 파도치듯이 웨이브를 그려준다는 뜻이죠. 방향만 웨이브가 아니고 굵기도 변합니다. 가늘었다가 굵어지고 굵었다가 다시 가늘어지면서 아주 아름다운 획이 탄생했죠. 서예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파임의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파임을 쓰기 위해서는 3절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3절 없이 형태만 따라서 그려볼게요. 어떤가요? 힘없이 축 늘어진 배암 같지 않나요? 이번에는 왕이지가 강조했던 삼과 절필을 넣어 파임을 해보겠습니다. 삼과 절필은 세번 지나가며 붓을 꺾는 묘법을 말합니다. 힘의 차이가 바로 느껴지죠? 이처럼 삼절은획 속에 뼈를 심는 과정 관절을 넣어주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삼절이 파임뿐만 아니라 모든 획에 적용됩니다. 삼절은 비유하자면 장거리 운전할 때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 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휴게소에 들르면 허리도 쭉 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다시 힘을 보충하죠. 한획 속에서도 붓을 세워 삼절을 해줌으로써 휴식과 보충을 하고 다시 힘차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초심자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몇 가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가다가 그냥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고 하는 겁니다 이건 3절의 효과가 없어요 이러다가 쉬는 시간에 허리도 펴지 않고 부동자세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색에 너무 가혹한 명령이죠? 또 어떤 분들은 가다가 붓을 들어서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흐름이 끊겨서 다시 그 흐름을 이어갈 때 엇갈리기가 쉬워요. 마치 10분간 휴식 시간에 집에 다녀오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 가면 다시 일하러 돌아오기가 너무 싫겠죠? 이제 제대로 된 절법의 요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멈췄다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붓을 살짝 뒤로 밀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이때 포인트는 살짝 밀어세움, 즉 지면에 대한 붓의 압력을 유지시킨 채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글씨를 쓰는 긴장감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다음 획을 향한 힘이 충전되죠. 아, 3절을 잘하면 충전도 되지만 방향 전환도 됩니다. 기름도 넣고 회차도 하고 방향도 갈리는 그런 휴게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절의 장소에서는 그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왜? 붓을 세웠으니까 이를테면 중립기어 상태인 거죠 아까 파임에서 보여드렸듯이 다시 가늘게 뽑을 때에도 삼절은 훌륭하게 쓰입니다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쉬고 달리는 기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뺄 때도 보세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3절을 처음 배우신 분들의 획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데요. 3절을 한 자리가 볼록볼록하게 너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붓이 화선지 위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방황했다는 증거겠죠? 이런 걸 탈골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뼈가 툭툭 튀어나와 있죠? 은은하게 마치 살과 근육이 뼈를 부드럽게 감싼 것 같은 획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 할때이 3번은 상징적 숫자이지 꼭 3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긴 획에서 보통 3마디가 되도록 절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짧은 획의 경우에는 한 번만 하거나 뭐더짧을 경우에는 아예 생략할 수도 있죠. 행서나 초서에도 3절이 있을까요? 서새 이론가인 곽소우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윤묵이 말했듯이 운피를 빠르게 할 때면 마치 번개와 같아 몇 글자를 함께 연결하고 운피를 느리게 할 때면 일파 3절이 있은 즉 하나의 가로획과 세로획 사이에서도 스스로 머무르고 꺾음이 생겨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스치듯 지나가는 절법을 일러 음절이라고 합니다 행초석 뿐만 아니라 모든 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고수의 영역이겠죠 드러난 삼절 또는 보이지 않는 음절이 있음으로써 획은 윤기가 생기고 용맹함이 살아납니다 꿈이 심어지는 자리가 절의 절이 절이라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자리가 획인 셈이죠. 서예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적절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